안녕하세요 지한 엄마입니다. 저는 오늘 일을 하러 샵에 나왔어요. 저는 콘달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고요. 앞으로 뷰티 컨텐츠도 같이 올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! 네일 코너가 있어요. 네일 존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속눈썹 연장과 반영구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. 저희는 룸이 많아요. 어, 두 개, 하나, 두개 이렇게 베드가 있고요. 이쪽 두 개, 이쪽도 하나 짜서 관리받을 수 있는 1인 룸이고요. 지금 정리가 잘 안되는데 어, 이쪽에 또 베베가 있습니다 창문 고 여기는 제 사무실이에요 컴퓨터랑 책상이 있었는데 지환이 방을 만들까 하고서는 제가 다 뺐어요 얘기할 수 있는 앞에 테이블이 있구요 음, TV 샵이 꽤 큽니다 샵이 꽤 큰데 어, 지금 사람이 없어서 좀 휑하네요 저도 지안이를 빨리 보러 집에 가보겠습니다 지안아 보고싶다